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지난번 내면 관리를 위한 명상에 이어 오늘은 외면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관리해야 할 여러가지 외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외모,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피부를 빼놓을 수 없겠죠 피부는 단순히 신체 바깥 조직으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영양과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이고 때문에 우리의 본능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들어서고 코로나로 운동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저같은 경우에 피부에 트러블이 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한달간 택을 하면서 피부관리를 하면서 그 경과를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1일 1팩을 할경우에 오히려 피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피부가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주 3회 팩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려 합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면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나 영양 관리를 함께 해줘야 하는데 마침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난 직후라서 딱 피부 관리에 들어가기 적절한 때인 것 같네요. 그럼 저의 꿀피부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주 절반이 지났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팩을 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곤 있지만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팩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 원리를 파악하고 함께 관리를 해줘야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라는 조직에 관해 살짝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피부는 수많은 신경 말단을 지니고 있고 많은 혈액 공급을 통해 복사, 대류, 전도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질과 수분을 저장하거나 땀을 통해 배설 및 증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피를 통해 약간의 물질들을 흡수하고 운송하는 기관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피부관리의 핵심은 충분한 혈액과 영양공급, 유분과 수분의 관리 특히 이것들을 위한 신진대사 관리가 되겠는데요 신진대사 관리의 경우 그동안 영상을 남겨왔고 팩을 통해 수분과 영양공급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간과하고 있던게 있더라고요 바로 자외선 관리입니다 자외선의 종류엔 ABC가 있는데 이것들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자면 과학 강연 영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주름 생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이런 태양광에 의한 노화를 막기 위해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 밤엔 기존처럼 팩을 통한 관리를 함께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피부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겠다고 노력하곤 있는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피부관리에선 미리미리 관리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더 나가면 당연히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관리가 들어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신진대사와 정신적인 관리를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팩만 잘 해줘도 큰돈 안들이고 충분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 지표이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개체, 피부 꿀피부 관리를 위한 간단하지만 특별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의견 들려주시고요. 저는 또다시 파이팅 넘치는 자기 개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